안녕하세요 기즈부입니다 오늘은 어, 짜잔 이렇게 믹서기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믹서기를 저는 냉동 블루빈이나 이런 걸 자주 갈아 먹는데요. 안에를 제대로 닦아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친환경적으로 믹서기 닦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준비물을 소개해드릴게요. 준비물은 짜잔, 아침에 계란말이를 해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란껍질인데요. 계란껍질은 한두 개, 계란 두 개, 세개 정도면 청소가 쉽게 되니까요. 두세 개만 있으셔도 청소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준비물, 식초. 식초 한 스푼 정도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물은 반 정도 채워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청소를 시작해 볼까요? 네, 이제 여기서 분리를 해봤구요 저는 계란껍질을 두개 있으니까 두개 한 반정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10초 한스푼 넣어주록 할게요 10초 한스푼 넣어주시구요 그 다음에 물을 반정도 채워줄게요 이 정도, 이 정도 채워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고, 네, 그고 장착을 해서 이제 돌려줍니다. 돌려주는 거는 한1분 정도 돌려주시면 되고요. 이제 믹서도 계란 껍질을 갈면서 믹서 안에 있는 칼날도 갈리거든요 이렇게 1분정도 1분정도 돌려주세요 네 이제 이렇게 다 갈렸거든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거품도 많이 있어요 이제 이걸 버리고 헹궈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헹궈가지고요 물로 한번 더 돌려주시면 좀더 깔끔하게 세척이 되거든요. 한번더 돌려줄게요. 네, 이 정도 돌리셔서 지금 조금 보이시죠? 깨끗이 닦아도 여기 안에 있는 계란 껍질이 약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란 껍질이 너무 잘게 갈려서 안 되시는 분들은 힘껏 돌려서 바로 버려주세요.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칼날도 갈아주고요. 안에 내용 세척도 해봤어요. 네짠 완성 됐구요. 이렇게 오늘은 계란 껍질, 식초, 물을 이용해서 친환경적으로 믹서기를 닦아봤어요. 집에서도 이렇게 믹서기 청소 한번 해보시구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기즈부였습니다.